적벽강이패진 군사이 것적은 뭐야 안니신시자타니 우두 우우어구우기우우우우우우어어우우우우다우이우우우우우 시상팔자 기왕 가야 초일급 살이 아버지 죽고 8살이 어머니 사고 묻힌 어0단신이 탁할 것 바이옵 에 삼천리 집에 들같갔던만태인는아기이고이듬응이이 응응 이응 응응 응응 응응 응응 응응 응응 응응 응응 응응 응응 친척 동생도 다 쓸데없다 남의 집이 다 무슨 자라첫 해에는 두냥다 이듬해에는 성랑다 차차차차 올라가서 마루꺼공이 뜨기되니 착실한 디비 쫓던 그 동중에 어떤 분이 무남동로 따라 한나들 내지 추 길러내 아무겠지 아무개는 남의 집못습은 살지만 근시다구 착시다다고 다리를 사월들 맞는다고 목항마다 쑥덕쑥덕하더니만기딜 쑥떡 택하여 신부지우를 나갈 적에 환영자공 산호편 오간금천이 황금총 청사 고운 굴레 상어 물려서 도뻑달구 층층다래 은엽등잡 호피 더듬이 멸신한다 오로백복 반사사는 공중에다가 훨씬받고 친구집이 이들랑도 울어요 초리청에 들여세니 강구지가 에 절로 난 오늘같이 좋은 날이 우리 부모 생존했으면 얼마나 귀엽다고 시련만 우유 구원이 영리 별아신 부모 다시 이볍 자기만 누구나 일락서잔에 헛떨어지고 올출동영달서 신방이가 들어가니 신부가 피르르른단 어기영상이다 명월 패들르지자고 앵무 같은 시녀들은 자후에 가영이야, 앙삼싹들어 아, 설적에 나이주눅몬니 섬섬옥스 덤벅잡고 만단사정 다 못한 앞뒷문으로 우르르 달려들더니, 고돌이 상포를 왔드드드 뿌잡더니 군사 했다고 제척거니, 니 분부자 부인영구랄까. 신부님의 거동고서 새별같은 두 눈에 진주같은 눈물방울이 빙그르드 돌더니만 여보시오 군자님아 당신은 대장구라 구구의 이 여자를 사렴치 마르시고만군진중본본고대 백전백승 승처하더 개가 분이며돌다와도 우리들이 끊어졌던 검은것줄 다신이요 동기동통당시 놀게 되면 어찌하니 기쁘다 할말씀이잘 가시오 잘 있으소 만군인중 나올 적에 해야 나 승천하여 거국 갈까고 받아더니백군지자에 대하더니 고국 갈 길은 만무구나 어떤 군상에달는데 떨어진 전복에다가 우르던 창대 옆에 우르물군에 닿더니내 사정 들어보서만 군진중 나올 장상악발릴 글부모 못가리라 우르물 충춘의차장소넘모우르르 내다더니 군복 자라가라 하드드드드 부여잡더니 옷까지 다우르을곱 소일 급살 먹은 놈 서당 갔다 오더니만은 천자문을 포기 좋긴 해더니 아고 아버지 나두 가요 아버지 가는 건 나도 갑시다 못 간단다 못 간단다 산이 높아 못간단다 우 깊어 못 간단다. 누워도 나구 나도 나다 속절없이 죽게 되면 두대봉 사는 들기 전차니 망릉이 사먹지 말고 내 편안이 너 자지 가라 백번이나 위로하고만 군진 중 나올 즉이 해연아 승전하요거국 갈까봐라더니 해군 지자에 대하더니 고국 갈 길은 많은 어떠록 승척하여 가거든 아무나 아람 없 아무 싸움에 있다고이말 말이나 전하여 죽은날 기도임이라든지 말밥한 그릇 가르수이라도 끈끈히 떠나, 전장, 택귀나이, <웃음> <핵비나이> 면체, <웃음> 우주주. <명쾌이> 뭐든지 <웃음> <웃음> 사에하다가이허물죽백이 들이지 못하고, 책사 전장이, 헤드헤 <웃음> <웃음> 생각사둑, 구슬픈사진 그 어쩌면 좋단 말이냐.